얼굴도 안 보여 얼굴 얼마나 들이 밀어주 얼굴이 안 보여 알서 아, 앉아 앉아 앉아 알았서 아, 앉아 언니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큰... 근데 언니가 꼴등인 거 봤지? 아나 그래서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해 솔직히 조금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잘 몰라 이 지금 사정을 원래 재롱이는 그냥 무조건 자타공인 지금 큰 나만 좋아 했는데 아그나 지금 조금 어제 약간 아 어떻게 내가 좀 성명서를 내야 돼? <웃음> 사람들이왜 모르냐고 모르지 그걸 아씨 댓글에 그 말이 딱 졌다더만 날 제일 좋아하는데 큰 날은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 아니야 봐봐 원래 재롱이는 날 때부터 이 집에 올 때부터 날 제일 좋아했어 그 무려 한 8년간을 나만 제일 좋아했어 어 근데 어 그럼 내가 오면은 반가워서 좋아한 게 아니고 어디 갔어 갔다... 야, 좀만 기다렸다, 좀만 이런 거란 말이야. 그리고 이 집에 오면 나한테만 붙어 있고, 어 너랑 나랑 뭐 어디를 가도 재롱이가 나한테만 붙어 있고 막 그러는데, 어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알겠냐고. 하, 지금 속상해서 내가 진짜 막 약간, 약간 막 약간 억울하더라고. 재롱이 큰나 제일 좋아하지. 재롱이 큰나 제일 좋아하면은 손이 오빠. <웃음> 안가 안가 아무래도 안가 쟤는 재롱. 무조건 내 옆에 붙어있어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하, 그거랑 다르다니까 내가 여기 오랜만에 내가 친정에서 자봐 그러면은 어? 재롱이 내 옆에서 붙어서만 자 침대에서 내 그냥 몸에 탁 붙어서만 자 어? 너무 오랜만에 너랑 오실까? 잘 때는 원래 그냥 옷장에 어, 편안한 옷장 상태인거지 아니야 재롱이는 원래 재롱이는 옷장에서 자는 애가 아니고 나랑 같이 침대에서 자던 애였어 내가 결혼 들어, 결혼하러 저기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재롱이 항상 나랑 내 침대에서 잤어 그리고 그래 비록 너를 지금 너랑 좀 오랜 시간 같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좀 섭섭하게 듣지는 마라. 아무튼 그래도 나랑 지금 한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어 이제 그치 제롱아 비교할 게아이야 제롱이까지